게 내가 더 욕되게 해서는 안된단 말이에 그래서 부모님을 좋은 곳으로 그 천도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 목련전자가 지옥에 떨어진 부모를 화락천국까지 에그 천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얼마이면 이제 7월 100중에 하면 천도제인데 내가 거기에 한번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 혹시 아시는 분도 아지만 모르는 분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이 목련전자 아버지가 여새 같으면 억만 장자라. 굉장한 부자인데, 신심이 아주 장했어요. 얼마나 그 부모가 그 신심이 장했는지, 그, 이제 스님네들 대접도 잘하지만, 부처님 그 믿는 신심도 장했는데, 하루는, 이 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셔가지고, 어, 그 아들이 장사를 나서는데,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늘 살림이 줄어드니까, 어, 3분의 1은 어머니한테 놔두고, 3분의 2는 팔아가지고, 이제 장사로 나선거예요 어? 어? 그 재산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3분의 1을, 도 얼마나 많았든지 매일 500명 스님을 대접해도, 3년 동안 에도그 재산이 남아. 그냥 그런 그큰 재산을 어머니한테 전해주면서 어머니 내가 장사하러 간 동안에 스님네들 대접 좀 하고 그래 좀 하십시오. 그러고 떠났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떠나고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스님이 어디 있어? 매일 먹고 놀고 춤추고 엉뚱한 짓다 하고 그랬 지낸다. 어? 그래 재미있게 막 세상 보내보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도 없고 거친 게 없거든 그래가지고 뭐그런 그래 이제 그 한세상 삼년을떠보내는데이 아들은 가서 목련 존재하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오면서 심리 밖에서부터 절 한자리 하고 오고 절 한자리 하고 오요 그래. 그러니까 그 주에 다할거아니 목련 일은 그너뭐뭐 그래 뭐 때문에 빨리 가지 그러고 있느냐 하니까 우리 어머니 날 기다리려고 그 얼마나 했는데 그렇게 빨리 만날 수 없다는 거요. 어? 어머니 생각해서 심지어 밖에서부터 절한 자리 하고 오고 그러니까 옆에서 오는 사람이 좋게 말합니까? 네. 좋은 사람이 사실대로 얘기한 거요. 그거 보태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너가 어머니 맨 나쁜 짓거리 하고 매일 그소 잡고 양 잡고 해가지고 에이? 방탕한 짓거리 하고 그랬다는 거요. 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그럴 어머니가 아니다는 거요. 그래도 이어지니까, 이제 그, 그런 사이에, 자기 어머니가 그소음이들거아니요목련전자 온다고. 아이고, 큰일 났거든. 그래서 이제 그 잔치상을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한 500명, 스님들 대접해놓그래고 그럭도 안시게막 첨부 시켜놓고. 그러니까 빨리 와서 볼 텐데 절안 절에 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릴 거아니요 그래가지고, 막, 시켜놓고는 밀어 쫓아온다. 와가지고, 그 반가워 하니. 어머니가 그, 그, 목련적, 어머니, 에? 듣자 하니 어머니가 이렇게, 에? 그, 나 떠난 뒤에부터 이 방탕한 일을 하고 그랬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러고. 아이고, 이놈막 오늘 또 내가 지금 스님들 500명 지금 대중을 지금 오늘 내가 공양하고, 네가 온다고 해서 내 설거지도 안 하고 지금 왔다. 가봐라, 그라 요새 남이, 그, 저, 누가 시기해서 좋게 말하나? 에? 여러분 같은 어머니 말 듣지, 누구 말 듣겠어? 아, 철석같이 그러네. 고지 듣는 거예요 당장 지은 거에 그, 봐라, 그라 지금 설거지도 안 하고, 이거 맞다. 그리고 어머님 알아? 믿겠어, 누구나 여러분도 아 그렇겠어요? 그래도 가보니 사실 그러거든. 그래완한 세상 지내다, 이제, 저, 부모님 다 뭐, 여의고, 이제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된 거에요. 응? 그래,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신통을 얻었다. 고부를 많이도 하고 수행도 했지만은 신통까지 난거예요 그래, 해안으로 떡, 관을 해고,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있겠지. 좋은 일 있으니까. 그래, 천국을 보니까 아버지는있는데 어머니가 없어. 어머니가. 육도를 다, 천도인도 다 이렇게 헤매봐도 어머니가 안 계시는겨. 그, 래 가만히 보니, 그때 생각이 난 거라. 아하형나아 그때 그옆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지옥에 안 떨어졌겠는가 보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지옥에. 응? 어? 화탕지옥에 떨어져서아 그래가지고 이대로 있을 수 없어 이제 그 지옥을 그 어머님 면회를 갔다 만나 지도안해 지옥 문이 열리도 않고 그래 부처님 앞에 가서 우리 내 도저히 내 신통으로는 지옥 문이 열리도 않으니 부처님 의 하면 우리 부모님 만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부처님 욕한장을 준다 하거라 그래가지고 지옥 문을 가 하고 주문을 내고 치니까 지옥 문이 열려 그래 문, 부모님 뭘, 면회를 득 했는데, 물을 뭐 먹고 싶어 죽는데, 물을 주면 불이 돼버려. 그래, 그 괴로운 걸 보고, 그래, 부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내가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 7월 백중날, 500대중한테 공양을 올려라, 그래. 그래서 이 공양 올린 그 공덕으로 개 몸을 받아요. 에? 사실 개,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어려운 거예요. 제 지옥보다는 훨씬 나. 아 그래가지고 또그 500대 중한테 공양 올려가지고 화락천국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사후효자라 돌아가시가지고 과연 우리 부모가 내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부모인 부줄 알아 사실은 대부분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머니로서는 세상이 훌륭하고 어? 마누라로서는 뭐센찮지만 어머니로서는 하여튼 훌륭한 게 어머니거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잘못한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천도를 잘 해가지고, 부처님의 그 법문이 여그 보면, 에? 천도, 어떤 사람 보면 불교 믿으면서도 이 49제를 안 지내주는데, 49제를 꼭이 정성을 들여서 해드려야 됩니다. 에? 물론 좋은 곳에 갔으면 더 좋은 데 가고, 그게, 에, 그럼 뭐가 눈에 보이도 안돼좋 좋냐, 이럴라지만은, 여러분 좋은 일이라면 당장 복 받아요. 나쁜 일이라면 당장 화를 받아. 그럼 어째서 그러냐, 어리석은 사람은 이 영창 가야만 그저 벌받는 줄 아는데 나쁜 일 하면 사실 당장 벌받습니다. 어떻게 벌받냐? 괴로워. 나쁜 일 여러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좋은 일 해서 해본 적 있죠? 어? 좋은 일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좋은 일은 대답하는 사람몇 들어있네. 사실 좋은 일 하면 기분 좋거든. 기분 좋으면 소화가 잘 돼. 어, 기분 좋은 것부터 생각하네. 나쁜 일 해보면 불안해요, 안 해요? 응? 어? 여긴 나쁜 사람 아무도 없는 모양이네. 뭐 불안하거든, 불안하면 벌써 화도 안 되고 그런 거요. 사실 벌 받아보면 편한 건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물론 다 조금씩 잘못은 다 저지르고 삽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공부는 놓지 말자. 마음 닦는 공부. 백급적 집재가일념돈탕제다 백급으로 쌓인 죄가 한 생각에 다 녹아져. 응? 어? 우리 마음 닦는 공부를 열심히 하되 팔만내장경이다 뒤집어봐도 이말이야팔만내장경을다 그냥 분석해놓고 보면 깨달아라 하는 말이지. 그 다른 말인데 어리석은 놈은 요리, 요리 얘기하고 저리 얘기하면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만는새 얘기 들어봤자 헌 얘기만 갖지 못해. 또 듣는 얘기 또 어리석은 사람은 처음 들으면 어렵습니다. 또 영리한 사람은 가볍게 생각해. 뭐, 그거 다 아는데, 뭐, 그, 이래 생각하거든. 그거 아는 게 도가 아니야. 그래서 항상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처음이기 때문에 새롭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법회 임하되, 좀, 이제는 좀 용맹심을 갖고 다리를 딱 틀고 앉아서 허리 쭉 피고, 이빨을 딱 아물고, 그래서 좀 용맹심을 갖자. 그게 바로 용맹정지이야. 어? 오는 잠을 이겨내고 번뇌 망상을 이겨내고 이게 용맹경기인데이 하룻밤만이라도 잠안 잔다는 것은 실로 용맹경기예요 여러분한테는 우리한테는 이걸 용맹경기를할수 없습니다. 하루정도 가지고는 최하 21일, 49일, 100일 이제 그런 용맹정기 해봤는데 에, 여러분 100일이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일주일이고 21일이다. 21일만 지나면 잘 넘어갑니다. 중간에 버떡 지나가요. 한 49일 꼭 날짜를 49일로 못 박을 필요 없지만은 대충 한 반지쯤 지나가면 그때 순일해져요. 시간이 잘 갑니다. 언제 간지 모르게 버떡버떡 버떡 가. 그러고 끝리 가서 이제 모든데, 한 100일을 죽기하고 한번 해본 적 있어. 처음에 일주일 같은 것 해보니 참 힘도 들고 그런데 아마 이렇게 세월 보내면 뭐하노? 내 마, 마 죽기 각오하고 백기를 한번,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그회사 있을 때한 다섯 사람이 모아가지고 그 조사전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졸만 두드려 패기로 하고 가지 그뭐 죽기 아니면 살기도 포양도 없고 안지만 뭐 먹는 것도 이제 한끼 먹고 근데 많이 먹으면 공부 못해요 어리석은면 많이 먹으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밤 12시 되면은 하도 궁금하니까 뭐좀 잠이 오면 좋겠는데, 잠이 안 와, 또, 배가 고프니. <웃음> 그, 그래 좀 잠이 와야 시간 잘 가는데, 그래, 밤 12시쯤 되면 뭐좀 먹어놓으면 좀 자, 졸음이 오거든. 참 잠하는 것도 괴롭거든. 예. 그렇게 해서, 어, 그, 한 75일쯤 하다가 못웠어요 뭐 그에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예. 머지 합시자, 해가지고 했는데, 부모에 주께서 그냥 혼자 깊을 거내약을 채웠는데, 단식 겸에서. 그래, 짓거이 많은 용기가 생기더라고. 그, 막, 뭐, 어떻게 화내심 쏟아니 그래, 지금도 이혼 잊고 있습니다만, 뭐, 퍽 잘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우리가 이 예의를 썼을 때뭐좀 생기는 거요. 어? 내가 요새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그때 고것 갖고 써먹거라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날 뭐, 그때인데 사방대 초청하네. 어? 법문해달라고 교수들도 그래사체 어, 이번에 여러 군데 해줬어. 또 뭐, 어, 뭐, 이게 또, 잘못 들으면, 스님 또 자랑한다, 이러지만은. 아, 뭐, 자랑해도, 뭐, 뭐, 뭐 나쁠 건 없지, 뭐. 그래가지고, 한번해 주더니 좋다는 거요. 대구대학원에서 생과사한 제목 가지고 세 군데 해 줬더니, 경북대학원에서 또 막, 또해달라 해서, 이 양반들이, 아, 전화해도 될 것을 직접 내고 왔네. 날 그래, 어느 생각한 거요. 예 그래가지고, 그럼 뭐, 보니까 학생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뭐, 어른이요. 그럼, 뭐, 어든지된거 했더니, 이제, 기업 세장들이, 그래도 공부하려고 장하다 싶더만. 뭐, 40대, 50대, 60대,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는데, 부부 동반해서 온다네? 그거 참 좋겠더만.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한대, 호텔 것도. 그럼 그래 뭐, 해달라고 해서, 뭐, 해주지, 뭐. 하는데, 가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라. 죽을 지경이라는 거요. 어? 그래서, 어, 요새 남자들은 죽을 판 났고, 여자들은 살판 났다네? 그? 그래, 그, 뭔 말이냐, 아니까. 우리는 죽자 벌어놓으면 여자들이, 옛날에는 그길쌈에서 못하는데, 바가지는 긁어쌓고라니, 어쩌든지 좀, 여자들 좀말좀잘 듣게 법문 좀매달라는 거요. 어? 옛날에는 길쌈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어? 언제 망상 필사이 없고, 어 남편이 소중한 줄 알았는데 할 시간 남, 남으니까 심심하니 바가지 긁은다 그죠? 어? 엉뚱한 데 하고 그 사실이요 뭐 맞는거에요 틀린거에요 그 사람 그래 우리는 죽을 판 나고 여자는 살판났다는거예요 그래 우리 보살님들 훌륭한 남편은 훌륭한 아내한테 있어 훌륭한 아들은 어머니한테 있고 그래서 언제 그틈 나니까 쓸데없이 하도치고 누구 말이 그래? 세상 방안에 들어가서 막 핫도 치면 주는데 아파트 그냥 바깥 길바닥에 펴놓고 한다는 게 요새 너. 어? 그분이 와서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지금 마누라가 만약 에으면 배낙을 쳐놓겠는데 맞지면 안 하더라네. 그래 물었대. 당신도 혹시 하는 거아니냐 하니까 하자간데 왜 하냐고 그러어 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다면서 는그빌드라는데 어? 우리가 이 공부 열심히 하고 앉아서 참사하면다 부처님 같을 텐데. 안하고 뭐 쓸데없이 그러거든 그것도 재미가 있을 게라 있기나 어? 어? 심시지만용항보다 낫지 그래도 안지만 남이 형보고또뭐 질문할 거 있어 해봐요 에, 저는 지금 대구 구도에 공부한지 한 4년째 접어들어갑니다 고원사 오기는 지금 세번째 왔습니다. 깨어나가지고 근데 평소에 느낀거 오늘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불경 공부를 한 것은 왜 절을 해야 되느냐 자 돌아가신 어른의 천도를 하는 그런 행사를 가지고 저는 평소에 한 서너 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두 시간을 계속 하랍니다 그래서 이거 뭐 알고 뭐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시작한게 지금 사, 4년째입니다. 제가 지금 왜 죄를 하느냐 그뭐 답을 하락 하면 첫째 전신운동이 되니까 우리 건강에 좋겠고 그 다음에 남 앞에 막 겸양하는 그런 태도를 기른다 또 부처님은 진리의 그 상징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웃음>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그 좋은 질문인데 왜냐 꼭 어려운 것만 묻지 마시고 자기와 연관된 것, 필요한 것, 이런 것도 그 우리가 공부가 됩니다. 절 문제가 나왔는데 절은 무엇 뭐 때문에 절을 하느냐. 여기 절하는 데는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낱낱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드린다면 첫째, 여러분이 부처님 앞에 절을 하게 되면은 에, 육체적이나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에, 우선 알기 쉽게 말하면 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 우리가 교만는것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리거든 에. 그럼 부처님 앞에 절하는 것을 습관을 들여놓으니까 내 이웃이나 부모한테 절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생활하는데 그 장애가 지었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장애가 지었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려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 팔에 용천이 있는데 여기를 자극하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위가 튼튼해져요. 그래서 절을 많이 하면 병이 낫습니다. 우리 지금 종정스님이 특히 절을 많이 한 스님으로 소문났는데 그 절이 삼천배다 하는데 삼천배를 왜꼭 굳이 삼천배라고 못 박을 필요가 있느냐 우리 대부분 사람은 목표를 안에는 못합니다. 108배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은 어려워요 108배 해야되겠다고 저를 한번 해보세요 한 30배가 비입니다 중간에 잘 넘어가고 그 다음에 끝털리 가서 힘들어 우리 인생살도 마찬가지야 어렸을 때 잘할 때가 나도 어서 어른 서어 됐으면 하지만 20 넘어봐요 잘가 그 다음에 인생 50 60 더워서 죽을 때 내가 막 치료하거든 그래서 내가 어서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래 할머니들 이그런거예요 사실은 죽기 싫으면서도 그래서, 이 절도 마찬가지. 우리가 목표를 딱 세워놓으면 중간에 잘 넘어간다니까. 처음과 끝이 잘 어려운데, 목표를 안세워놓면못 합니다. 어려움을 못 낸겨. 그럼, 천배 해야 되겠다 하면, 한, 300배가 고비라. 그 다음에 끝, 중간에 잘 넘어가고, 800배 이상이 어렵고, 삼천배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 한, 500배, 천배가 고비인데, 그 지나면 잘 넘어가버려. 그럼 2,500배 지나서 아주 어렵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원력은 크게 세우는 게 좋은데 그 절을 목표를 세워놓고 절을 하면 신앙심이 돈독해졌고 건강해져 병이 다 떨어져 버려. 하루 3,000배씩 일주일만 하면 보통 병은 떨어집니다. 좀 중병이다 싶으면 20일이면 떨어져. 소말루 20일 아주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49일만 하면 싹 떨어져 버려. 실제 한번 해보라고 나그 듣기만 해도 했지만 실제 시켜보니 그렇더라고 근데 그렇게 잘 안해서 그러는데 이 암도 떨어져버려 독한 암도 왜 원래 병이 있는게 아닙니다 이 절을 하기 때문에 큰그 어려움 때문에 정신 통일이 돼 강해져 의욕이 그리고 이 세포는 2년밖에 못산다면 병균도 그렇게 오래 못살아요 바깥으로 땀으로 보내 보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고 이 열이 오르기 때문에 에? 우리는 나이가 많이 물쓰 싸늘해져. 그래서 싸늘하면 죽어. 뜨거우면 정도가 있고. 이게 니까 그러니까 절을 하면 은 정신이 건강하고 통일이 돼정신 첫째. 그러니까 여기에 일일이 낱낱이 말아들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여기 어떤 그 기업가 하나가 하루그 더운 여름이라 우리 부처님 앞에 열심히 두 청년이 나그 근래 보기 힘들어. 어떤 청년인거 보니까 나이 다 그래도 한 50대 다 돼가. 그래, 심이 절을 하고 나더니, 키는 조그마한 양반이 땅당하디 그, 내가 이개금 불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어, 아, 그야 좋죠. 뭐, 세상에, 나 불사 하나 하려면 어려운데,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 해준대. 알고 보니, 전국신도의 부회장이라. 건영회사 회장이면서. 이 양반이 처음에 사업이 잘안 되고, 그래서 신심도 실시 없었다는 게. 절하고부터는 사업이 잘 되고, 신심이 막 돈독하더라는 거요. 그래서 요새는 생활에 됐다는게 만사 제키고 (108배는) (108배) 요새 (300) 에~ (24번이라) (108배를) 이제세번 돌리니까 (108배) 하니 싱겁다는 게이제 그래서 그~ 사업도 하고 크게 하다 보니 뭐~ 그룹 회장이 오라니 뭐~ 할수 없고 그래서 이~ (300) 그~ (24번을) 꼭세번 돌리는데 안 하면 찝찝하다는 거예요 외국 가서도 꼭 한다는 게라 어디 가서도 그 호텔 가서도 딱 앞에 그냥 내 부처님 계신다 이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모범적이라 생각보니 참 저런 분도 있는가 싶어 그러니까 건강해서 좋고 뭐 병이라고는 없다는 게 그리고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화내는 마음이 없다는 게한 번에 잘못하면 몇 천만이 왔다 갔다 해도 에? 이거 뭐 별게 아닌데 이렇게 그냥 여유가 생겨네 옛날 같으면 서류가 함 소리가 나는데 그막 용서해 주는 마음이 생기고 아, 그래 뒤에 지나고 보면 전화이복이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참 절을 내일 합니다 하고, 하고 그래게 아주 신심히 장안문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절을 만약에 면 이유불문하고 절하면 좋다 한번 실지해봐라 그래요 에? 그 전에 내가 이전에 농학사 했을 때이 학생들을 내가 오면 은 삼천배 해줘야 받아줬어 삼천배 삼천배 해야 방부여. 야공부하는온 뭐, 놈을 세상에 무슨 삼천배 냐 삼천배 안 하면 안 받아줘. 그러니까, 이제, 삼천배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고, 고시, 아이 고, 누구고 가네. 뭐, 고등고시 공부한 사람, 배사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인데. 한 놈이 안 하는 거요. 뭐, 왜안 하느냐니까.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지금 아버지가 뭐, 장로고 그런다는 거요. 예 그런데 내가 이거 왜 합니까? 그럼, 그럼 가거라. 이 콧구멍 맥힌 놈아. 어? 절한 것하고신앙문못 있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절하지. 내가 뭐 너를 불교 믿으라고 내가 절한 줄 아나? <웃음> 여기는 불문율이야. 니가 네 공산주의 사회 가면 거기 따라야 돼. 여기 삼천 배안 하면 안 받아준대요. 그럼 가거라. 근데 지가 부모가 편지 오기래. 너이 부처한테 절하지 말아그 당부여. 세상에 콧구멍이 거리 맥힌 거야나 기독교인이라고 다 그럴 바는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거여. 여러분 혹시 교회 가거들라. 그 기도 하면 같이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어떤 외국 사람이 우리 법당에서 절을 하더라고. 그럼 나는 대부분 외국은 뭐 종교가 다른 거 아닌가 싶어. 혹시 신뢰될 까 물었어. 당신 종교가 뭐여 그랬더니 나 천주교입니다. 그래. 아, 천주교인이 와 부처님한테 절하냐니까. 아니 너희 동굴해 지면서 하는 말이 아니 성인한테 절하면 안 됩니까, 그래? 아이고 내가 그래서 얼마나 무한한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럼 그래. 내 방으로 들어가서 차 대접하면서 이제 또 한참 더 좋은 자랑한다. 불교. 그러니까. 아니 내가 혼자 들면 으안 된대. 그럼 자기 신자들 들으라고 듣더라고. 우리 한번 그걸 광경해봐. 자존심이 잘한마이다있는거예요 근데 그런거에 떨어졌더라고 이미. 도량이 이렇게 넓어. 우리 신도도 들어야 된다면서 그렇게 한두 시간을 듣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러라나은 것도 좋은 점은 오히려 목사 신부가 불교 책더 본답니다. 훨씬 더팔린다는거예요 나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나 신부나 스님이 모이면 성례가 제일 쳐져. 그러나 부처님의 교리로 봐서는 우리 불교 따로 교리가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없어 시방세계도 없지만은 내가 이 밴드집에 이렇게 자란거 아니여 어? 누구한테 물어봐라 그라 누구한테든지 양심있는 사람은 다 그래 기독교 천주교 믿어도 그리 절하는게 그만큼 소중해 그절백이 아니지만 절하는데 그사람달리받지더라니까 그러고, 남의 어른이지만 보면 절할 줄 알아야 돼.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된다, 그라 그래. 그냥 니건 내가 그냥 온거아지고 그냥, 네니패내패 가리고, 우리가 그 마음이 떨어져야 통일도 돼. 에? 민주니 공산이, 민주도 모르고 공산도 모르면서 무슨 민주니 공산이 따져서, 그냥 툭 털어버리면 될 건데. 그거 그냥 놓으면 죽을 거에요. 곰다리 붙드는 새기라 곰다리. 곰다리 붙드는 거 알게요. 아는 사람은 웃고, 모르는 사람은, 뭔 말인 거, 곰다리 붙드는 새가 알아요? 어, 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곰다리 붙드는 새 모르는 사람이 많으면 얘기해주고. 마, 안 많으면 내가 안 알아줄게요, 실제. 부끄러우면 여기는 어린애가 돼야 돼. 뭐 들었다 내렸다 그래. 한참 들어봐야 내가 좀 알지. 아 알았어요. 음. 두번 들어도 또, 뭐, 괜찮아, 이건 또. 예전에 누가 산에 나마하러 어 갔는데. 아, 고음이 달라들어 그러니까 뭐, 도망을 가다 보니 어디로 갔냐? 나무, 그저는 우리 기둥보다 더큰 나무. 그런 나무 뒤로 숨어 는 기라. 이런 고음은 미련한 놈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그냥 뺑뺑 돌다가 안 되니까. 나무 들고 늘 돈다. 얘안 예, 돼. 화가 나야 돼. 나무차 그냥 끌어 안는 거예요, 사람을. 에 나무차 썩 끌어 하니까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 그대로 있겠어? 곰 다리를 붙들었다, 또. 바깥으로. 곰 다리를 붙들어.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락도 라안 놓지? 곰 다리를 붙어 죽기 살기다. 곰은 또 사람이지라고 이런 멍찬 놈이 또 나물 붙은 데다 위에서 사람이 막곰 다리를 붙들어. 죽기 살기다, 이제. 네, 물론, 사람이 여기 있는 여러분도 저보다 앞서가고, 저저 산천초목도 앞서간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배우고, 보조화면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야안 되겠어. 우리 정제란 모습은 누가 봐도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가 이것 상을 내려고 영상에 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발심을 하게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마음을 편케할수 있다면, 그 나쁠 것도 없어. 이, 저, 가만 앉아 있다는 게 보통 어려이 아니거든. 그래서 허리 쭉펴고 좀, 거사게하지배 이제, 남이 보더래도 위험이 있고 태상부동이고 눈동자가 여기저기 돌아댕기면면 정신이 약한 거예요. 눈이 그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옆을 보되 고개를 돌려서 보면 돼. 눈이 이쪽저쪽 한 사람은 오 정신이 온제치못한 사람이야. 그 옆을 볼때 고개를 돌려 버리고 그러나면 그래지사떼게 생각하면 눈방울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이 약하면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고. 정신을 가다듬고 이게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불법 득인신하야 다급수의 근성 아라 <목소리도> 는 예전에, 그, 홍도 스님이 금강산, 그, 돈도 아메를 가보니까, 그 부엌에, 그, 제다가 글씨를 써놨더랍니다. 근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행봉불법 득인신, 행히 부처님을, 그, 법을 만나고, 또, 사람 몸을 얻었으나, 타급생내로, 그,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성불에 가깝더니, 송풍취타 안중시라, 저 솔바람이 들어쳐가지고, 이 눈에, 그, 가시가 떡 베키는 순간에, 일기지심 수사신이라, 그한번 성을 내서 배 몸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라. 그니까 러 예전에 했던 스님이 공부를 하다가 그저 그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이제 성참 성불에 가깝도록 했는 기라. 그런데 그 솔바람이 쳐가지고 눈에 그그어 솔가시가 그냥 눈에 탁징사니 성을 냈어. 그 잠깐 성는그 과보로 배 몸을 받았으니 후인들은 예? 필이 이렇게 화를 내지 말아라 하는 경계 글을 써놨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 한번성 내서 배목을 받았어, 그 스님도. 공부가 그렇게 많이 된 스님도 그 죽어가는 순간에, 예. 그 공부하다가 화내는 바람에 그런 배목을 받는 거요. 그래서 이될수 있으면 우리의 수행한 사람이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러라. 설사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절대로 화를 내면 안 좋습니다. 화를 내면 어떻게 안 좋냐? 오장이 타게 돼 있어. 그래서 얼굴이 노을하다 뒤에는 시커매져 버려. 썩냄보다 더한 괴로움이 없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누가 좀 귀에 거슬리니 하더라도 그것을 도닥는 마음에서 받아들이면 그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법문이 되고. 근데 이게 화를 내게 되면은 자신이 그 공부했던 게다 헌일이 돼버려 어? 오늘은 이 80년이나 5년이나 되면 우리 할머니도 오셨는데 참으로 장애. 나 이제 서울서더구나. 이 월인정사 우리 차거사님이 아주 그 화내심을 내. 나이도 연세도 많은데 좀, 음, 치십시오. 이데도 내가 나이는 비록 많지만은 그 내가 그 용맹지 못할 까봅냐 하고 오셨다는 거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 70 보통 되면은 눈도 어두워지고 그러는데 80이 넘었어도 정신이 살았으니, 그게 뭐 얼마나 장부여. 에? 젊은 사람도 메카리같다 밤만 되면 꼼짝 못 하고. 에? 80이 지금 너도 시됐는데도 정신이 살았어. 그러니, 그 아주 우리 차거사님이 아주 그좀한 아 말씀 해달라 했어. 내가 안할 수가 있어. 말안 해도 알지. 에? 그래서 우리 정신이 좀 살아야 되는데 공부를 안하게 되면 조금만 하면 화낸다 나쁜 일하고 그래서 이 공부하는 마음이 없으면 항상 생사의 도적이 넘나다 봐 틈틈이라도 항상 공부 안하니까 버리려고 하네. 조금만 좋으면 그저 미치고 조금만 나쁘면 화내고 이 기복이 심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이 공부하는 것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나오나 항상 이 화도 놓지 말고 에? 이 참선한 사람이 화도만 가져도 그 공덕이 한량이었거든. 그리고 이원불도 하고 오늘 이 영상의 빛을 무슨 우리가 사람 자랑할려고한건 아니야. 이 귀한 분들이야 참으로 이 참선한 모습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서 이 선하는 것을 본을 받는다면 아 이대로가 그 갖춰진 거 아니오? 우리가 여기서 무슨 탤런트 하려고 이 얼굴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다 말이요. 그리고 훗날 에 하고도 많은 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정진하는 모습을 여러분 후대들이 보아서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 할때 무언의 교훈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포교면에서나 모든 면에 뜻깊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대평문이야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 깊은 내용이 거기 있어요, 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이제 이제 그 사원 성원을 하면서 우리 회향을 합시다.